사탄 들렸어? 아니 이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! <웃음> 뭐뭐 <웃음> 뭐 하는 건데? 최근에 공연. 네, 최근에 공연 있죠. 공연 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뭐 <응>. 모른 <모르는> 척이야. 저가 <웃음> 뒤에 일단 선물을. <웃음> 네. 이게 얼마야잠깐만이게 벌써 2억이야. <목소리가> <웃음> <좌> 진짜로? <웃음> 어차피 이거 안줄거 아니야? 아 아니에요. 저희 게임 다 통과하면 다 드립니다. <웃음> 사탄 들렸어? 어, <목소리가> 너 사탄 들렸어? 아닙니다 목사님. 저희가 틀릴 때마다 동물 칠 거거든요. 이제 칠 때마다 상품이 하나씩 지명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즉 동민님은 3라운드에 붙죠. 이걸 이걸 성공하 그러니까 이걸 성공하면 이거 다 주고 네네. 이거 성공하면 이거 다 주고 아 이러면은 돈에 환장하네 같잖아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저는 먼저 1차 목표. 제일 중요한 선물 10일 동안. 아 너무 너무 아니야, 아니 빨리 시작하자. <웃음> 네. 그러면 첫 번째 이 주크 박스. 주크 박스. 아, 그리고 스킬트 3번. 스킬트 1번. 망버림이. 제가 곡 말씀드린 순간 5초가 지나면 실패로 갖고 올요 오케이! 그 오케이. 그 대신 여기에 특별히 찬스가 있습니다. 아예 모르는 곡이 나와요. 모르는 곡이 나올 수 있지. 그때 그치. 저희가 악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아, 초견을 해라? 네. 한야이 개XXX. 첫 번째 곡은 스킬오트 3번. 지금 26문제예요. <웃음> 열정 1학장 열정 1학점. 빠른 부분으로 가나요? 빠른 부분이요? 네. 지금 이 기세를 몰아야 돼요. 아주 필사적이시군 <웃음> 아니요. 저 진짜 완전 즐기고 있고 지금. 너무 여유. 왕보리빈. 아 왼손 몰라! <웃음> 자꾸 안네 없어. 빨리 가서 다음 게임 준비하라고. 너무 잘하셔서 대동적인 덱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. 대적인 <웃음> 네. 요즘 혹시 뜨는 <웃음> 걸볼거 아시나요? 뉴진스 희진스의... 뉴... <웃음> 어텐이거 네, 어텐션. 어텐션? <웃음> 네. 몰라요! 악보 찬스 쓰요 악보! 악보 찬스! 초견이잖아, 그러면! 아니야, 여기서 떨어질 수 없어. 악보... 그러네, 초견이 있었네. 놓는 순간 시작이에요, 놓는 순간. 어? <웃음> 오케이, 한번 해봅시다. 가봅시다. 하나, 둘, 셋! 5 4 진짜 좋아요. 아, 나 오면서도 들었어요 순식간에 차체를 부수도 뜯어내려. 아 땡겨. 땡겨. 그래도 아직 비싼 게 남았어요. 아니 나 포르쉐 어디 갔어? <웃음> 두 번째로 셨죠 네. 만회 할 기회를 드릴게요. 만회. 류진스 분들에게 만회. 오케이. 춤추면 돼요? <웃음> 이거는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 그거 아무도 원치 않다. <웃음> 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. 모든 곡은 쿠키. 쿠키로 마무리해 드릴게요. <웃음> 오케이, 샵 하나. <웃음> <웃음> 어, 순간이 순간이. <있어>, <웃음> Birthday Queen. 파이팅. <웃음> 네, 준비 시작. 그게 아니야. 아, 지금 너벌 이렇게 하지 <웃음> 오케이. 다 기억나. <웃음> 여기 야마하였고 여기 신라 호텔이었어. <웃음> 네, 그러면 2라운드 가겠습니다. 네, 2라운드 가주세요.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<웃음> 아, 잠깐만! 이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! BPM을 올릴게요. 다섯. <웃음> <웃음> 눈 가리고. 아니 눈 가리고 쳐도 긴 열전인데 <웃음> 특별히 제일 잘하시는 열정 사막장으로 준비했으니까. 그런 거는 특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<웃음> 어. 어. 어. 아 연습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감 이렇게 짜면 빨리 해야 돼요. 저희 첫 시작은 150으로 하고 10 BPM씩 올릴 거거든요. 모든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그냥. <웃음> 네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음. 진짜? 5단계중1단계성공하셨고요1육0 <웃음> 가겠습니다. 하나.. 자, 잠깐, 잠깐, 나깐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순간경민아 여기 딱이거 이거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<웃음> 하란 말이야 하나... 아... 잠깐만 잠깐잠깐나 <웃음> 이미 간지러워서 다시 <웃음> 하나 둘셋 <하나. 웃음> Thank you. 칠십 오 빠른데? 하나 둘셋 넷. 다음 다음 마지막 나오는 나무 아니에요? 마지막에서 틀리면 내가 두개 뺄게 진짜. 세개 뺄게 세 개. 세 개? <웃음> 세 개요? 세, <웃음> 세, 세, 세 개. 두 개. <웃음> 맞아, 제발 아, 세 개. 아니면 사람은 말한 게 있지. 상여자. <웃음> 세개세 개. 상여자 세 개. 뜰. 한번 말한 거 무조건 찍어. 그러니까 하여자가 될수 없으니까. 그니까. 이 라운드 마지막. 이 라운드 마지막. 뜰. 하나 둘 셋. 세 개. 자그러 이제 또 의욕이 점점 나왔죠? 자데 그냥 나, 나 의욕이 완전 정답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식사권이랑 테이프 손 편지 아님 아직 이제 쉽겠다 3라운드는 이제 이게 음성 인식해서 거기 찾아주는 거거요 어. 이만큼 정확하게쳤다 이거지. 오케이. 레츠 고. 나왔네. <웃음> <웃음> 블라디미르 아시 케바지 선생님으로 나왔네. 어프리카. 여기 스크래치 그냥 다치면 되네. <웃음> 아, 나 지금 이제 세번 남았지. 세번다 성공하시면. 세번 <웃음> 그러면 나는 어, 어 정했다. 가자 무슨 곡인지 아, 여기서 <웃음> 보세요 틀렸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누가 봐도 프로코페퍼 아니었어요? <웃음> 응, 아니야 아이씨 저기, 나 그럼 이거 지킨 거야? <웃음> 어차피 하나 성공하더라도 편지는 어... 가져가는 거네 일단? 네 네, 어큰 그림이었니? 편지를 읽고 감동받으실 경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적으니 저희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물질적인 상품들은 얼마든지 돈 주고 살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담긴 손편지 전혀 안 남겨있고요 일단 <웃음> 이번에 하실 공연 열심히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또모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와... 추가로 상품을 더 드릴게요 홍보할게요. 홍보? 오케이 홍보. 홍보하려면 또 홍보하겠습니다. 10월 15일 오후 2시 예술전당 IBK 챔버홀에서 챔버홀 맞죠? IBK 챔버홀에서 저의 리사이트이 열립니다. 망간부 <웃음> 점심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. 왜냐면 졸리니까. 절대 졸리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. 근데 나 이런 거 말한 거 너무 오글거려. 졸리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래, 진짜. 나 이거라도 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. 이거라도 주셔서. 진짜 기뻐요. 네. 안녕